아우 따뜻해. 사무실이 금방 따뜻해졌어요. 올 겨울은 이걸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어, 어느새 어 이제 11월이 되고 날씨가 어,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오늘은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까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캠핑장에서 이제 동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요새 석유 값도 많이 오르고, 뭐 가스 값도 다 동달아 같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난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전기 히터를 하나 이제 사무실에서 쓰려고 장만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예 동계, 급동계까지 운영하는 건 아니고 11월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용도로 제가 한번 전기 히터를 구매해봤는데, 뭐, 그렇, 그렇다 보니까 막 비싼 걸 사기도 뭐하고, 날로가 대부분 가격대가 좀 있사자, 있잖아요. 등유 날로도 그렇고, 어, 가스 날로도 가격대가 몇십만원대 하는데, 전기 히터를 십만원대 초반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전기 히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CF 전기 히터를, 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매점이랑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이제 사무실에서. 여기가 한 3, 4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열분이 이제 열량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서 얼마큼 발열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닐로 이게 또 자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어, 크기는 보면 크기는 어높어 어, 허리 정도 오는 높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후면부에 이렇게 콘센트가 말려 있고요.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매점 안에 설치를 해봤는데요. 자 내부는 이렇게 특허를 받은 유자요 카본 램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 파장과 음이온을 방출하기 때문에 열 효율성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복사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대기를 순환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저가형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온오프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강, 약, 정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타이머를 타이머가 되어 있어서 어, 가동 시간을 어, 180분 그러니까 3시간까지 조절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간에 주무시거나 할때 간략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어, 난방 시간을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강으로 오. 오, 금방 따뜻해지네. 이 u 자형으로카본레일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는 복사을 순환을 시켜주고 열기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어 지금 켜는 순간 엄청 따뜻하게 한 따뜻한 기운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 연량은 24, 2400W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소비전력이 2400W거든요. 그래서 전기세가 요 사이트에서 봤을 때, 사이트에서 봤을 때한달약 기준으로 5 시간 사용했을 때 구천 원 정도 나와,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딱 하부를 띄게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요거는 뭐 어디 웬만한 전기 히터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 되... 그리고 대부분 전기 히터 보면은 요 레일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 이게 효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왜냐면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열이 이렇게밖에 방출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육안으로도 U자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으로 열도 발사를 하고 더군다나 효율도 다르게 돼요. 레일 일자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과열하다 보면은 과부하도 걸릴 수 있고 열량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U자 모양으로 어, 사방으로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어, 열이 과열할 일도 없고 효율도 좋아지고 더군다나 더 적은 전기세로 이렇게 따뜻하게 그요 그러니까 사이즈인데도 이게 지금 119,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5평정도로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이 이 사이즈인데도 지금 틀자마자 훈훈한 기운이 확 올라와서 사무실이 금방 따뜻해졌어요 올겨울은 이걸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어요